잠깐, 누가 있어 어? 안녕하세요, 네온이라고 해요 엘리시온의 니케? 이번 조사 작전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10T, 들은 것 있어? 어, 방금 인사 발령이 떨어졌네요 지휘관, 혹시 따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음악이 짝이 없네 갑자기 증언이라니 뭐하는 니케야? 음... 저는... 어! 스파이인 것 같아요 어, 어? 잉그리드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린 명령은 이거였어요 전력으로 도와주되 모든 것을 보고하라! 스파이 맞죠? 이거 어... 뭐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저 예전부터 스파이 같은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파이로서 열심히 활동할게요 넵 <웃음> 괜찮은 걸까 이거 글쎄요 들으셨나요 <웃음> <웃음> 교전에 돌입합니다 여기가... 지상 처음이야? 예 이렇게 넓고 하늘이 지직거리지 않다니 말 그대로 색다른 느낌이네요 공기 성분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다르네요 이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상에서 1시간 이내에 랩차와 조우할 확률은 100%야 감상에 젖어 멍하니 구경하고 있다가는 빈포가 머리를 날려버릴까? 네, 그러니 서둘러 이동해야 해요 작전 최종 목표는 발전소의 제어실 조사입니다 작전 지역을 스캔하겠습니다 에블라 입자 정화중 농도 42.43% 21.48% 에블라 입자 농도 2.01% 스캔 완료 목적지인 발전소까지 이어진 길을 스캔한 결과 자가 부상열차 선로를 따라가야 하는데 선로 전체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미키라면댐실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뭔지는... <웃음> 그런 걸로 시무룩해하지마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고압 전류의 원인은? 히스토리 검색 중 5년 전 도시의 봉쇄를 진행하던 중레처가 외부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로서도 완성도가 높던 선로라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태고요 도시 내부에 남아있던 인간들은? 음... 건물 내부는 피하는 게 좋겠네 뭘 보게 될지 모르니 그럼 먼저 선로의 전류를 차단하자 외부에서 컨트롤할 방법은 있어? 예, 있어요. 제어센터를 맵상에 마킹하겠습니다. 지휘관, 준비 완료입니다. 라죠 전투 시작합니다! t h a y 거기 <웃음> 라피 지휘관 제 뒤로 c t 백업을 저 혹시 뭐 잘못 말했나요 레처 아니야 아니에요 자 네온 지상에 나온 니케들에겐 불문율이 있어 아 단독 사용 금지야 알겠지? 아, 그렇군요. 이건 괜찮죠? 그건 괜찮아. 하,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선로에 흐르는 고압 전류가 문제라면 고무장화를 신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어?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그 정도로 높은 전류가 흐르는 곳엔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아아 하... 하... 하... 아무튼,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너 방금 설명하려다가 말았지? 괜찮은 것 같은데... 지휘관, 혹시... 교전 시퀀스 실시. 철로의 전력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 커넥팅 디바이스를. 어, 지상의 각종 기계들을 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예요. 핸드폰에 튀어 나온 부분 있죠? 그걸 쭉 잡아당기면 선이 나올 거예요. 예, 그거. 그걸 제어할 기계의 포트에 꽂아주세요. 주의관 여기입니다. 사관학교 졸업한 거 맞지? 차단 완료. 선로를 통해 도시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고무장화는 진짜 필요 없을까요? 아, 필요 없어. 이제부터 집중해... 아까부터 신경쓰였는데 네온 너말이야 화력이 너무 높은거 아니야 화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거니까요 밸런스 괜찮은거야? 잘 들으세요 아니스 이 세상은 화력이 전부에요 오직 화력만이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불안정한 밸런스를 감안할 정도로 화력은 가치가 있어요 아예 자 모두들 따라해보세요 화력, 만세! 싫어 <웃음> 부르셨나요? 진입 가능합니다 50개 이상의 랩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 진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렇지 보통은 자살행이라고 불러 그거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가동을 실시했다 해요 공식적으로 지상에 남은 사람의 수는 0명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이라 해당 괴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수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아, 참고로 말하면 제법 큰 규모가 달려들어도 안됐어 쫙 깔려있는 랩처한테 다 박살났지 생존자의 가능성 이외에도 저 발전소는 큰 의미를 가져요 저 정도 규모라면 방주 내의 모든 시설을 두 달은 더 가동할 수 있으니까요 즉 작전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할수 있습니다 세명에게 맡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작전이지 아니스 왜? 작전 거부요? 그건 아닌데 그럼 그렇게 무의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진입은 어떻게 하나요? 발전소를 장악하고 있는 랩처를 전멸시키고 진입하면 돼 아하, 그렇군요 당장 가죠 제 화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요 아니, 선택지가 아니란 소리라고 그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조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좋아, 알겠어 가자고 가 그럼 다들 장전 확인하고 돌진하자고 세명이라 아마 금방 죽고 끝날 거야 아니스 우리 총알받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뒤에 잘 숨어서 뇌만 꼭 챙겨줘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지휘관님 사지로 내모는 것보단 훨씬 쉽잖아 아니스 왜?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적절한 판단이잖아 하극상이라고 판단해도 될까? 그러든지 하극상은 즉결처분이야 라피! 또 어떻게 그런 말을! 진정하라는 얘기야 진정하고 자시고 가네.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잖아! 아직 우린 지휘관의 작전을 듣지 못했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혹시 작전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한 냄새네요 어? 아, 사람이 안 사는데도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여기 아 배수로니까 쌓여있던 것이 많았겠지 어? 저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토할 것 같아요 후각 센서를 끄는 걸 추천할게 그걸 끄면 뭔가 인간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웃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마음만은 소녀니까요. 난그 소녀 안 할래. 꺼버려야지. 지휘관, 괜찮으십니까? 남의 엉덩이 뒤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의외네요. 배수로를 통해서 잠입이라니. 보통 지휘관은 니케는 병기라는 인식이라서 화력으로 밀어버리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헉!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머리를 쓸줄 모르는 거겠지. 자기들 몸은 또 얼마나 소중하신지. 진흙 좀 튀었다고 난리 피우는 거 보면 기가 막... 멈춰. 어? 아! 자, 잠깐! 지, 지휘관님! 지, 지금 얼굴이 제 엉덩이에 닿았는데... 내가 안괜찮다고! 뒤, 뒤로, 뒤로! 너왜 갑자기 멈추고 난리야! 빛이다 내부에 도착한 것 같아. 그래, 빨리 나가자. 당연하다는 듯이 내부도 장악하고 있네. 이 지역까지 무슨 일이시래? 그런데 저 랩쳐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기계 앞에 딱 달라붙어서 말이야 에이, 랩처가 인간의 문모를 사용할 리가 아니스, 잘봐 조작하고 있어 진짜냐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휘관, 방조로 돌아가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조사라는 조건은 달성했습니다 라죠 시프티, 뒤쪽 루트를 확보 진작, 들켰다! 인카운터! 지휘관, 제 뒤로! 라펜! 이, 빌어먹으자! 뭐야, 이 진동은? 전방, 타이런트급이 감지됩니다 식별신호, 그레이브 디거로 확정! 그 땅굴 파는 녀석 말이지? 여기서 싸우는 거 미친 짓이야! 라피도 없다고! 시프티, 퇴강 루트! 예, 해당 위치의 광차는 아직 가동해요 선로를 따라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좋아, 가자, 네온! 좋아, 떨쳐냈어 네온, 라피는? 무사한 것 같아요 곧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뛰어가야 해요 루트상에 다수의 랩처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좋아, 지휘관님! 뛰자! <웃음> <웃음> 정신차려! 있다가 우리 다 죽일 셈이야. 라피는 아직 안 죽었어. 머리만 들고 가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가자, 어서 오케이. 스승님, 우리가 들고 있으면 전투에 지장이 생겨서야 돼.